자 지금 몸이 정상이도록 해놓은 지색 맛이 괜찮을괜찮더라고 공 아니. 다 你对啊嗯嗯嗯嗯嗯嗯嗯嗯那嗯嗯嗯<音><笑> 그 여기요, 마. 아, 마. 아, 마. 아, 마. 아, 마. 다음 아, 마. 아, 마. 아, 마. 아, 마. 아, 마. 아, 아, 아, 아, 음이렇게요게그 아, 줌마가 나한테요 그 친구가 나 그래도 그 후원 게 받았던데. 다 <목적> <목적> <목적> <목적> <목적> 이거 화단이에요 가격. 아 드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그쵸그 대망 같은데 그러면. 지금 화단 아직 다고. 고기, 음, 족슨 음. 고기가 맛있어요 계란 끈끈는건데요 요거는 서비스에요 써가지고 국물 조금씩 드셔보시면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뜨거 음. 와. 음. 여기도 해산물이랑. 랑고는데 짜장면 맛있어. 짜장도 여름에 꼭 먹더라. 음. 잠깐이서이처아 어, 맛있다. 지 짜장면이랑 자리 바꾸자.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 가두주 먹고자 덜어놓고 이 가두주는 그냥 입가심이제 향 진짜 좋다 응. 이 가슴으로 좀 드세요. 안에 응. 안 했어요. 응. 고맙습니다. 고구마 같은. 음. 이건 좀 식, 하먹어요 네, 식, 맞아요. 식었다 드시면 좋아요. 응. 네. 음. 음, 이게. 음, 음. 음. 안에 한번더 하세요. 그때 진짜 이거 정말 네. 잘하거든요. 이거 급하게 하느라고. 네. 고 이거 칼로 해야되는데, 이서 칼을 다 익혀줘요 네. 이거 해드리면 손님들 이거 다 끌고 드세요 네. <웃음>